다들 감을 잘못 잡는데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돼어뭐해뭐잘 되... <웃음> 들어 집중해서 캔을 드는 거야 자 여기 캔이 있어요 nope. 야이씨 음야음야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죠 메인화면만 딱 봐도 알겠다 야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단순 이제 청소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아주 식상한 비세라 클린업을 찍지 않을 거예요 비세라로 할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뽑아 먹을 겁니다 왜냐 나는 청소 게임 유튜버니까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 비세라로 상품을 타가는 겁니다 쇼츠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1분 미만의 영상을 세로로 찍어서 짧게 짧게 보는거 근데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이 물건을 책상 위에서 이렇게 싹 밀어가지고 일정 구간에 딱 들어가면은 뭐 돈이나 상품을 가져가는 그런 짤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비세라에서 그거를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장작분의 아이디어 번뜩 이는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비세라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상품은 제가 이때까지 만든 굿즈들 장작컵 아니, 아니 머그컵 장패드 불똥이 인형 그리고 스페셜한 장작컵 총 4개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어디서 진행하냐면은 저희가 저번에 OX 퀴즈도 했었던 굉장히 심플한 맵인 Circle of the Remastered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더럽잖아 어 우리 장작분들 다 들어와 같이 청소 좀 하자 Okay. 이 맵을 <웃음> 컨텐츠로 활용을 하려면 일단 기본 전제가 <웃음> 청소야 아, 근데 뭐 장작분들이 어느정도 많이 들어오시면 금방 하니까 시체 몇번 옮기면 깨끗해지잖아요 시체 몇번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냐 <웃음> A few inches later. 자 우리 장작분들이 힘을 합쳐서 청소를 하니까 5분만에 청소가 다 됐어요 자 이제 저희도 컨텐츠를 찍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면 자 이게 방금 막 만든 컨텐츠라서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던져가지고 저 위에 안착이 되면 됩니다 이 첫번째가 머그컵 두번째가 장패드 세번째가 불똥이 그리고 한칸 띄어져있는 얘가 장작컵이에요 이게 또 패치가 돼가지고이 키가 던지는 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쉽게 자 잠깐만요 잠깐만 야, 어퍼 난이도 너무 높아 어, 스페셜은 물통 좋아 이걸로 갑시다 여기에다가 담는 걸로 기회는 총 4번 하도 아! 아! 좀 용감하게 던져야 될것 같아 용감하게 용감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장작, 아 아니 장작컵이 아니라, 머그컵. 오. 이렇게 하면은, 머그컵을 가져가고, 게임은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네번다 던져서, 그냥 네번다 넣으면은, 다 주는 걸로 할까? 대신에,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오케이? 어, 격하게, 동의를 해주시는군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해봅시다. 자, t b 씨 자, 든즈. 좀 과감하게. 생각보다 멀어, 이거. 아, 첫 번째는, 너무 힘이 부족해요. 핫! 아, 조금 힘이 더 들어가긴 했, 어? 무슨 일이고? 이리 와라, 너 여기다 할수 있어. 채비짱, 나와 청소한 시간만 우리 9시간이잖아. 어마어마하다고 아, 너무 세게 던졌다. <웃음> 아, 안타깝게도 채비씨는 상품을 가져가지 못했군. 요 자, 제노사이시, 이게 그냥 던지만 안 들어가요. 살짝 반동을 줘야 돼요. 살짝 스냅을 이용해서... 어, 어... 아, 다들 감을 잘못 잡는데? 야, 그래도 기회 네 번이면 그래도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는 어? 시간은 되, 어, 뭐해, 뭐야 <웃음> 진짜 잘 들어. 집중해서 캔을 드는 거야. 자, 여기 캔이 있어요. Nope. 야, 이씨. <웃음> <웃음> uh, yeah. 자. 아, 이번에 너무, <웃음> 어! 아, 이번에 너무, 어! <웃음> 어, 이거 인정해줘야 되나? <웃음> 아니, 이게 튕겨서 여길 들어가져 버렸네? 투표 가겠습니다, 투표. <웃음> 1번, 인정. 2번, 안 인정. 야, 2번이 없어. 안 인정, 한 명도 없어. 알았어, 인정할게. 호랑불시호랑불시 호랑불시. 하나, 둘, 셋! 아, <웃음> 바닥으로 바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우리 호랑불시 뭐, 야마 뭐! 저리가! 니네 손이 똥손인 걸 나보고 어쩌라고! 던져. 아, 진짜. 아, 아까워. 방구... 방구 햄스터에요? 장구석 햄스터라고? <웃음> 야, 너 뭐해? <웃음> 아, 내가 닉네임 잘못 불러줬다고 지금 빡친 거야? 왜 자꾸 바닥으로 내 동생을 치는 거야? 이 감을 잡기가 좀 힘든가? 자, 집어. 집어. 집어. 집. <웃음> 아, 집는 것부터 불안불안한데, 약하네 자, 한 번, 아. 핫! 집상하다. 천장 없는 맵으로? 아 근데 방금 제노사이 씨는 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보물선이었잖아요. 이게 천장을 공략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세 번째. 오. 아, 까비 까비. 자 이제 울비 씨. 오. 이게 <웃음> 시체는 왜 때려? <웃음> 아. 감 잡았죠 지금. 오. 어, 물밀 씨. 워어 아, 해냈구요 또밀 씨 침착하게 셋. 어? 와! 장작컵을 노리는 우리 또밀 씨. 어, 이 느낌 괜찮은데요? 이거 불똥이도 가능할 것 같아 지금. 강호 씨 올라오세요. 가져가. 제발 상품 좀 가져가. 아, 나한테 던지지 말고. 저 맞추면 뭐 없냐고요? 경품 있습니다. 싸대기라고. 꼬미씨 하나, 둘... <웃음> 아, 귀엽구만. 우리 장작분들 위로 반동을 주면서 해야지. 반동을 주면서... <웃음> 줘봐, 줘봐. 내려와, 내가 해볼게. 나와, 나와... 야,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이게 어렵냐고? 아니, 바로 넣었잖아. 이그다 병신들... 아, 사이로 들어간... 와... 아, 어쨌든 가능성은 있잖아. 나. 어려운게 아닌.. 아니... 어렵네 졸라 어렵네 왜이래 왜 왜이래 알았어 일단 끝까지 해봐 어 참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해보고 물을 바꾸든지 하자 자미호 하나 올라오세요 자 하나 둘 <웃음> <웃음> <웃음> 그래 미안하다 자 난이도 조정 들어갑니다 어때? 야! 진짜 이 주변만 넣으면 돼! 야 솔직히 이 정도면은 넣어줘야지! 와 이건 그냥, 그냥 들어가지! 못넣네? <웃음> 첫 번째 맵으로 갑시다. 첫 번째 맵, 천장도 엄청 높잖아. 어어, 좋아. 됐어, 완벽해! 이거, 이거 진짜 못넣는 게 이상하다, 못넣는 게. 아 진짜 쉬워, 이거. 넣었어? 와나 어, 불똥이야! 어이 가능해요 가능해 진짜 진짜 난이도 쇼자이 천장이 없습니다 천장이 없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아주 치밀하게 333 머그컵, 장패드, 불똥입니다 당연히 물양동이는 장작컵이죠 아디오스씨 두번째 기회 아! 어디가요! <웃음> 아씨 로켓포를 쏘시는데? 하나, 둘, 셋, 셋, 셋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잇 호랑불씨, 다시 올라오세요. 호랑불씨 두 번째 도전. 으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실화야? 야! 장작컵 들어갔어! 오 마이. 까. 와, 장작컵 받아가는 사람 있네, 와. m a m 야 a mia. 또메시 오세요.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혹시 내가 셋, 셋 하면서 압박감을 줬니? 미안하다. 야, 조용히 있을게. 일단 던져. 어! 어 장패들! 오호! 왜 이렇게 신났어? 어, 나도 신나. 너희들이 구측 받아가니까 좋다야. 슬랜드씨 먼저 오세요. 자? 슬랜드 넘어가고. 자, 제비씨 첫번째 도전. 던져. 오. 아, 어디다 던져! <웃음> 이게 멀리 던지기 대회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어! 와, 또 장패드 하나 가져갑니다. 이거, 이거. 나 거덜 나겠구만 마지막 도전! 야, 그반도 위험한데. 얼마나 높이 던질라고. 뭐야. <웃음> 자, 마약 덕포켓이. 하나, 2 k 로 던지, 어! 와, 또 장패드 바로, 바로 첫타부터. 와, 장패드 받은 기쁨의 세레모니야? <웃음> 다 갖다 버리네. <웃음> 어, 그치. 그 스냅이야. 어! 와, 장작컵! 와, 아깝다. 좋습니다. 마약토포시 다음에 슬랜드시. 내려와. 어, 신났어, 신났어. 어! 아이 이게 튕겨나가네. 아유, 씨. 속상해. 자, 아깝지만, 슬랜드 씨는 못 받는 걸로. 너무, 너무 아쉬워? 못 내려오겠어? 하, 한, 번만 더 던지게 해줄까? 끄덕끄덕 해봐. 얘 반응이 너무 느려. 끄덕끄덕. 어, 그래. 한 번만 더 던져봐.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현평성을 위해서. 하! 아, 아 이, 차. <웃음> 미치겠네. 자, 미호 하나씩 오세요. 하나, 둘. 어 느낌 좋은데, 지금? 아, 조금 약해요. 어, 야, 이번에 너무 세. 아, 야, 장작컵도 노릴 수 있을 법 했는데. 아쉽군요. 아니, 아니,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려놔, 내려놔, 어. 어, 침착해. 자, 이거, 이거 드세요. 야, 얼굴에 벌써 이미 도끼가 가득한데? 이거 봐, 화가 잔뜩 났어, 지금. <웃음> 셋! 아, 그 얼굴에 미소를 좀 지워주고 싶었는데, 이게 또안 들어가네. 자, 다음은 꼬미씨. 두리번, 두리번. 최적의 깡통을 찾아서. 나에게 상품을 안겨다 줄 깡통은 무엇이냐? 니놈이로구나. 위에를 보면서, 더, 더 위에 봐, 더 위에! 더 위에!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꼬메씨 <웃음> <웃음> <웃음> 머그커. 뭐 <웃음> 그 다음에, 모니니씨. 하나, 둘, 셋! <웃음> 셋! <웃음> 아니, 개새끼! <웃음> 어? <웃음> 뭐야? <웃음> 뒤로 던진 거야 지금? 자모니씨는 끝났고 이제 깡시 김깡 쟤레왜 이렇게 걸려? 아유 김깡 씨 몸이 막 파핀을 추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별로 안 좋으신가? 어 <웃음> 와하 <웃음> 들어갔어? 와 처음으로 불똥이 <웃음> 젤라툴 씨 젤라툴이야? 젤라툴 셋 제라투시 빡쳤다, 지금. 화낸다, 화낸다. 아니, 그, 그거 집어 던지지 말고, 어. 캔을 들어야지, 그지? 자, 세 번째. 어? 어? 아! 잠깐만. 아! 왜안 올라가죠? 하! 아! 저 가운데 들어간 거지? 장패드! 아, 제라투시 장패드 하나 가져갑니다.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둘, 셋. 아! 아까 잘 던졌잖아, 왜 그래. <웃음> 으, 야. 방구석 햄스, 햄스터 씨. 햄스터! 어, 어려온 어, 나. 햄스터, 가자! 아, 까비. 쑤! 와, 야, 지금 장작컵 노리고 있는 거 맞지? 어, 이 정도면 진짜 장작컵 지금 노리고 있는 거 맞거든? 아, 아니라고? <웃음> 아, 근데 너무 가, 아까웠어, 지금. 자, 봐봐, 봐봐, 봐봐. 던져. 어, 아! 아 맞고 튕겼어. 자그 다음에 스타링 씨 오세요. 던져. 하나, 둘. 회전 어, 둘. 해전 해오이 뭐야? 아 멋졌어. 탁세, 탁세 오세요. 탁세. 자 집브. 왜 집질 못하니? 눈 앞에 캔이 있는데 왜 집질을 못? 네요? 집어.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내가 주는 것 따위 받지 않겠다 이거야. 싸네. 마지막. 헐! 챙겨서 들어갔어! 하하하 <웃음> 어 이거 인정입니다 룬메시룬메시 오세요 내가 여기에다가 행운의 기운을 넣어줬어 어 이제 들어갈거야 그래 이 행운이 나에게 행운일 줄 아무도 몰랐겠지 아싸 굳지 안나간다 <웃음> 아 중간에 광고 좀 할게요 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못하시거나 이 영상을 통해서 굿즈의 존재를 아시게 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해서도 못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만든 굿즈들입니다 지금 현재 샵팸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추가로 이번에 새롭게 굿즈가 출시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통카드와 마스크 패치 우리 장작분들 중에 학생분들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실 것 같은 교통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또 단순히 그림만 박아 넣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색 변형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정말 세심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교통카드 종류는 총 5종류고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뭐가 있는지 잠깐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어요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샤펜픽의 플레임을 검색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교통카드는 티머니거니까그좀 염두 해두시고요자 그럼 다음으로 이 시국에 가장 필요한게 뭡니까 바로 마스크죠 근데 마스크를 오래 쓰면 너무 갑갑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마스크의 산뜻함을 더해줄 마스크 패치를 출시해봤습니다 이건 마스크 겉면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건데 향이 나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되게 갑갑하잖아요. 그런데 이 패치를 붙이면은 아로마 향이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면서 갑갑함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아로마 향이니까 오래 맡아도 막 어지럽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심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요. <웃음> 향기 종류로는 자몽, 베르가몽, 페퍼민트, 솔향 그리고 그냥 간지용으로도 쓸수 있는 무향도 있어요. 향기는 영상으로 못 전해드리니까 어, 여러분들이 종류별로 직접 구매하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향기를 선택해서 꾸준히 이용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 절대 상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안 아, 근데 어디 가요? 저기.. 그리고 마스크 패치의 종류는 총 4가지로 플레임 기쁨, 장작 울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스크 패치 한 팩에는 총 20개의 스티커가 들어있으니까 이점도 참고해주시고요 마스크 패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샵펜픽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굿즈 출시기념 그리고 또 이번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만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수 30만 돌파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벤트 상품은 기존 굿즈들과 한정판 장작컵입니다 참여방법 플레인 팬카페에 이번에 출시한 새로운 굿즈들, 교통카드와 마스크 패치의 구매내역을 구매번호가 보이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상품은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장작컵 머그컵, 불똥이 중에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벤트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굿즈가 있다면 은 인증샷을 찍을 때꼭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판 장작컵은 이전에 출시한 굿즈들 머그컵, 장패드, 물똥이까지 인증샷을 추가로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했던 말이지만 굿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많이 팔리면 새로운 굿즈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저 비세라 이벤트 진행하러 가봅시다 자 이번에 물비씨 물비씨 오세요 아니 그.. 양동이를 왜 쳐다보고 있어? <웃음> 이게 굿즈인줄 알았어? 아유 굿즈 잘 나왔네.. <웃음> 뭐야? 화났어? 아이 캐는 아니야 장인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자 그다음 사로시 할수 있다 사로! 숫! 개뿔 셋 어? 아아 이건 아니야 내가 뭘본 거야 지금 자아 다음하사우로씨 <웃음> 또... <웃음> 지금 빵 쳐가지고 저러고 있는거 봐 자, 또람씨 오세요 하나 둘헤 그다음 아야카씨오세요야 우리 마지막인데 꼭 좋은거 따가자 우리 마지막 장자 마지막 입새아니 의욕과 다 <웃음> 제발. <웃음> 아 마음이 아파. 제 누구요? 허 헤에이야 헤이야랑 하여랑 자 해봐 떳 제자리 높이뛰기가 아니에요 제자리 멀리던지기 아니에요 모모모씨 오세요 모모모씨 마지막으로 끝내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오! 뭐! 어, 뭐야! 아니 하 <웃음> 어? 아이 사람이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었구만 자 하나, 둘, 셋 어어? 자 지금 불똥이 들어간거 맞지? 와 뭐지 이분? 아 스냅 장인이네 버근가? 아왜핵 써요? 아 움직임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했어 자 하나, 둘 셋! 헐야얘 구체 다 가져가 어 <웃음> 대박인데 진짜? 아 이게 가능해? 아 비샤라 장인인 나도 아니 이게 된다고? 나, 나도 해볼래 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네. <웃음> 진짜, 오케이 노 와, 이거, 아, 노렸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 아,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하나, 둘. 뭐야! <웃음> 아, 뽀록이었나? 야, 어쨌든, 이렇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기분이 좋, 친, 조친... 좋은 건가? 그래, 뿌리려고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도 엄청 많이 해주셨고, 머그컵 6개, 장패드 6개, 불똥이 2개, 그리고 장작컵 하나, 이렇게 다들 가져가 주셨네요. 다음에 또 비세라로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할 테니까, 생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제 굿즈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못 받으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다음에 또 참여를 꼭 해주시기 바래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피세라 이벤트 굿즈 편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